타이거이기입니다야 이거 미션 모으느라 미션 해가지고 티켓 모으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영상은요 어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LR 3개 그 3개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77연속 뽑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용석을 300개 모아서도 할수 있는데 저는 용석 300개까지 못 모았고요 일단은 티켓을 50장 모아 가지고 일단 요거를 해볼 텐데 이걸 뽑기 앞서서 그 전에 제가 모았던 티켓들 여기에서 다 방출하고 다 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것도 쓸 거고요 이거 3개 중 하나 7장 갈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션 앞에서 했던 거 있죠 GT편이랑 그 다음에 극장판 편 있는데 제가 일단 깼던 거다해 가지고 그냥 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분이다 싶으면은 지금 저 위에 보이는 용서 100개, 100개죠. 100개까지 써서 해 볼지 몰라요. 어쨌든 연속으로 극장판 뽑기부터 갑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돼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새벽 2시 반인데 레전드 늦을래 방송 이후에 이거를 부랴부랴 해 가지고 지금 잠도 안자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 올리는 시간은 낮이 되겠지만 일단은 SSR 뭐 없는 거 보단 낫죠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뽑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첫번째 일곱 개 뽑기 끝났고요 두번째 갑니다 일단 SSR 하나 나와서 좋습니다 지금. 1판은 제도 약해가지고 오 쩔이 삼총사 쩔삼총설 너무 신났어요 지금 제가 힘든 만큼 정신이 나갔습니다 2시 반이 넘었거든요 녹화시간은 지금 2시 35분 자야 되는데 쩔삼총사가 뭘 줬을까요 LR도 나오나 그걸 확인 못했네 LR이 있으면 좋겠다 자 이거는 그냥 브로리 SSR 하나 요구 주는 것 같은데요 극장판이라서 오 두개 줬네 그나마 하나보단 낫다. 지금 여기에 LR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정보가 그냥 급하게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왠지 이런 거 뽑기할 때 있을 것 같은데 오트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잘 나와? 오늘 뽑기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지금 감이 좋습니다. 5천 트랭크스. 영화 슈퍼 히어로에서는 커가지고 나오는데 자오트가뭘 줄까요 아 요건가봐요 아닌가 뭐야 아 이럴수가 그러니까 이게 극장판 히어로 극장판 보스 얘네 중에서도 LR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LR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아 요건 피콜로 단독이네요 이럴수가 자 티켓 일단 연습 티켓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일단 50개 뽑기거든요. 뭐야? SSR 잘 나오네? 일단 뭐 중요한 캐릭터 정보가 지금 없지만. 오, 사피온. 에잇. 자. 첫 번째 티켓. 28장 썼고요. 그 다음 거 21장이다. 또 씁니다. 이번는 쥬티 편이거든요 쥬티 편에 어떤 애가 나올지 근데 사실 쥬티 편인데 저기 메인에 있는 초센3 베스터는 말이 안 돼요 쥬티에 초센3 베스터 나온 적이 없거든요 고래대 5 r 이 갑자기 외치고 있었죠 어떤 애가 나올지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한 10, 13분 정도 될것 같아요 예상컨대 오, 오천이가 두번 연속 헬파이터 17호 저거 하나 갔네요 네, 맞습니다. 자, 두번더 하고요. 아우나 미치겠네. 빨리 뽑고 싶은데, 또 감질나게 만들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웃음> 여러분들, 이미 뽑았나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극한 다 했어요. 3주년 극한 써보지도 못했는데, 일단 되게 좋다고 합니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어, 저거 뭐야, 최후에 그걸로 하지 말고, 마지막 카드 하지 말고 그냥 이번에 듀오로 하시면 됩니다 오 뭐야 사성용 이게 좋은데 두 개나 나왔어요 웬일이요어 뽑기 오늘 감이 좋아요 합체하면 혹시 에라? 여기서는 뭐네그 정도 GT 뭐 크게 바라는 건 없고요 애초에 GT에 좋은 애들이 지금 많지 않아요. 메인 가챠에만 있었거든요. 예, 네, 전부 다 SR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티켓 뽑기 갈 텐데, 어 미치겠네. 뭐가 나오면 좋을까. 요거, 요거 일곱 장 한번 써보고요. 왜냐면은 여기에 빡공이, 에잇, 안 나오겠다. 에이 삼눈이가 나와가지고, 천진방이에요, 삼눈이. 아, 일단 여기서 액땜을 하겠습니다. 이제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내일, 그래도 내일 나왔다. 내일 걱정됩니다. 졸릴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지만 지금 2시 40분. 아, 요 정도면 뭐, 괜찮다 싶어요. 아무것도 없는 걸 위해서. 세 장은 나중에 모으고. 자, 이제, 왔습니다. 야! 여기 메인 앞에 보이는 것들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최소 세 장이에요. 최소 세 장. 어? 최소 세 장이고,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 그룹 보이죠? 얘네들이 일단은 다 나와요. 여기 맨 밑에 있는 1그룹에서 최소 하나, 여기 두 번째 있는 B그룹에서, 그러니까 C그룹, B그룹, 그 다음에 A그룹에 있는데, A그룹이 왜 이렇게 많어? 어 이거 좋은 애들 맨 위에 있는 데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없어 이제 난 뒤도, 뒤도 안들어봤어 안만봐 앞이 안보여 당연히 고려대 5가리다 해야지 자 블루 왜냐면 에라리 3개 했거든요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3개 이상입니다 세개만 나올 수도 있고 10개 나올 수도 있고 <웃음>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 네개 째.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편집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쌩을 올릴 거예요. 아홉 개. 자, 일단 잘 피하는 사탄 나오고 10개. 자, 10개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LR.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올 때가 된데 여덟 아홉 나올 때가 됐다고 열 스무 개까지 없습니다 아직 그래도 57개가 남았거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정리하는 거 힘들텐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30. 아 서른 개까지 없어요. 하이라이트는 역시 나오 중에 나오나요?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발 좋은 건 알아. 여덟 아우 어 뭐야? 자 사십 개 일단 마스 뭐였지 이제 마 마르가리타가 모르겠다 이름도 이제 너무 희, 희한해 하나. 둘, 셋, 넷, 마르게리 땅가, 다섯, <웃음> 여섯, 어, 진짜 까먹었다, 일곱, 여덟, 아홉, 5십 50. 야, 이씨, 우십까지 SSR 이상한거만 있고, 에라리 없네요, 둘, 확정 세 개면 진짜 너무 한 텐데, 네, 다섯, 제발. 추가로 하나만 더 나와라 아 이거 갈릭 그 주니어 갈릭 중에 하나 있거든요 이미. 몇개인지 까먹어서 여덟 아홉 육십 클래스 육십까지 에라리 없어 열일곱 개 나왔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 진짜 안 나오네 일곱 여덟 아홉 와70 갈릭 주니어 두개아 이제 일곱 개 남았거든요 여기서 일곱 개다 나오면 좋겠다 에랄 <웃음> 하나 <웃음> 둘셋안돼 <웃음> 진짜 딱세개 나오나 봐요. 여 어, 이거 에랄인 줄 알았는데 에랄 어, 맞네 에랄 맞네 에랄 맞네, 맞네. 잠깐만데 숫자 잘못 했나 이상한데 뒤에 세개 남은 게 맞나 그러면은 아 제가 중간에 숫자 이상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레지터, LR 하나 이거 레지터 하나 더 있나? 마지막인가요? 아 이거 세 개였어요 자 일단은 먹은 LR 확인해 볼게요 뒤에 세개 연속인데 그나마 좀 최신 거 아닌가요? 1세대 그 C그룹 그 C 정말 C등급 애들은 없고 그래도 전부 다 A그룹에 있던 애들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그런거 같아요 그래도 나름 뭐 잘나온거 같습니다 뭐 안나온거 보다 낫지 뭐 저기 브롤이 근력 이런 애들보다 낫지 뭐아 그렇지만 만족이 안돼요 그래서 100개 갑니다 어디에 50개씩 쓸게요 어디에 쓸거냐면은 여기 가띠오와 포디오 포디오 가띠오아 힘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면 기분 좋거든요. 사실 여기 패스 LR이 더 좋아요.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아, 둥글둥글 머리 3인방 나왔는데. 아! 이치카 바치카 나오면 은 거의 뭐 희망이 없습니다. 초세 원에서 또, 끝났어, 끝났어. 망했어. 150개 다 날라갔다. 오이스만 지금 두개 연속 나오고 난리 났다, 진짜. 아. 아 이게 뭐야 독한 처음 나왔을때 나왔던 SSR이거든요 와 진짜 최악이네요 가 듀오 갑니다 나와 나와 듀오 광고 아니에요? 아, 아 망했습니다 아 망했어 아! 오마이 베개. 아, 날먹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얘네 언제 정리하냐? 아, 자 이제 네세개 남았나요? 아, 마지막. 아, 에잇 진짜 완전 망했어요. 아, 이렇게 영상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 13분 된다고 했는데 지금 12분 30. 사초거든요 그렇다면은 단보부로또 달달하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베지터 나오면 대박이겠죠 아니 왜 천지마이 나와 피콜로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초록머리 피콜로 초록대머리 피콜로 네, 아 이것도 무슨 다른 대머리 스포포비치에요 자 다시 아직 두 장의 희망이 있다 이제 13분 지났고요 아유또왜 5000이가 나오니 1 7이 나오지 이렇게 날먹을 쉽지 않습니다 아 망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발 제발 오 베지토 혼자 제발 베지토가 니가 나올 때가 됐니? 아니구나? 학제 <웃음> 할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뽑기 영상 치고는 상당히 길었죠? 14분이 돼 가는데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은 거 입수순 SSR 자 보시면 오늘 뽑기에 얻은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LR 확정 3개에서만 나왔고 레지터 그 다음에 베지터 넘버원지터 죠그 다음에 이제 17호 골든프리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네가 전부 다 제가 보니까 A그룹 같아요 원래 75번째는 ABC 중에 하나고 76은 AB 중 하나고 그 다음 에 77이 A그룹 중 하나인데 제가 볼때 이거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이거 아마 A그룹 3개 같거든요 일단 얘는 확실히 A그룹이고 그 얘도 A그룹 같고 그 다음 네지터가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네지터도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베이비부터 A그룹 같거든요 베이비가 상당히 오래된 애기 때문에 얘도 A그룹에 속한 것 같습니다 뭐 A그룹 세개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잘 나온 거죠 뭐 공짜로 얻었는데 하여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새벽 몇 시에요? 2시 50분이 되가는데 여러분들 주무시고 계시겠죠 저는 이제 빨리 빨리 업로드하고 꿈나라로 갈게요 영상은 낮에 올라가겠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잘 모아가지고 저보다 더 좋은 결과 나오면 은 부러워할 거야 그럼 마칠게요 안녕 이빠